아아아보 만들자 어? 해무기다 아니 저, 저, 저. 너, 이 녀석 너이 녀석 아아 답답하다 좋아 난 보트를 만들었다 와 번기로 조졌다 야넌번기다 야, 나, 이거, 이 구슬 필요 없다니깐. 보트 만들었나? 응. 네. 안녕. 보트다. 너도 탈래. 아, 답답해. 야, 얘, 못 움직이는데, 야, 여기서. <웃음> 야. 야, 야, 혼자 가지 마! <웃음> 잘했어! 됐다, 가자. 야, 얘 자꾸 심해 들어간다. 걔 원래 그렇게 가더라. 아 맞다 이거 이제 물밑에 가지 어, 어, 어? 이거 타고 갔거나 그냥 F 어. 눌, 눌러놔야겠다 일단 근처에 좀 대륙을 찾으러 갑시다 야 핑크 색깔 야 이상하다 야아 맨날 그거 알파 사파이어 할때 얘 파도타기 배워두면 그거 된다 아이가 어 맨날 파란색으로 보다보니까 이상하다 안녕 딱 쫓아오는 것 같다 <웃음> 안녕 얘 원래 이래 불짝불짝 뛰냐 <웃음> 야 그냥 난난물고문 당하는 느낌이 더야 <웃음> <웃음> 이제 좀덜 하는데? 으악! 음. 섬이었다 으악! 나름. 저리가. 막, 이상한 신호를 쏜 그런 걸 수도 있다, 이거 어? 어? 왜? 아니다, 막, 저기 갔는데, 막, 라디오스 나오는 거 아니? 대헌이. 대헌. 대혼. 대혼 야, 근데 나 이렇게 가다가, 잉어킹한때 시비 붙을 것 같은데. 고래 왕자다. 야 아, 일단 잉어킹은 시비 못 건다 아냐 나나 그거 봤다 고래왕 본적 있다 나 여기로 <웃음> 바다에 샤크니 날아가 아샤크니 필요 없다 차라리 고래왕 가질래 오케이 인정 아냐 나나 누가 나나이 서브에서 배틀하다가 누가 고래왕 꺼는적 있는데 그야 앞이 안보이더라 아 잠깐만 저녀서좀 끌리는데 뭔데? 딸기냥 엄청나게 크다 <웃음> 뭐야?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어디갔지? 몰라 다음에 저 녀석 딸기네 엄청나게 안녕. 크다 안녕 니 <웃음> 네 뒤에 있는거는 야 아, 나, 나딱 3세대 나왔을 때포켓몬고안 해가지고. 개 아쉽다. 재작년에만 들어왔어도 그거 잡,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뭔데, 대작년에? 어, 재작년에 레쿠자 떴었다, 3월달에. 아, 진짜? 어. 3월 1일에서 16일까지 떴다는데. 못 먹었다. 아. 여기 좀큰땅 있다. 이제 여기에 정착하자. 야 보트가 더 빠른데 얘보다 그러게 왔다 야 통통 뛴다 응 어디가 너 오케이 <웃음> 자 됐다 잘했어 다른 곳을 다녀보고 싶다 나 이거 레벨 낮은 거부터 다키할게낫겠한 놈이 27이라서 아아나크로벳 갖고 싶다 밤 되면 주변 나온다 어? 나얘 잡을래 음, 은비 비 끌고 와서 죽이자 은비를 잡을 수 있나 이거? 될걸? 근데 너, 너... 56인데 얘좀 얘 멀리 가는데? 야 은비로 잡을 수 있나?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잡아진다 안 잡아진다? 어? 안되는데아 잡아진다 이러면 어저기좀 아파가지고 제꺄 괜찮다 한번더 던지고 볼 던지는 어? 이겼는데 아 뭔데 죽이는 거였나? 어야 잡았다 <웃음> 아야 그냥 볼 던지고 그냥 나 마스터 볼 던졌지 너 이거 이거 잡았네 다음 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청크마다 하나씩 있나? 글쎄? 청크마다. 그냥 n p c 마을생기듯이야 지그재굴 있다 있는 것 같은데 건방진 녀석 야 이거 이거 가질래? 네 옷이 이메일 쓰나? 야, 야. 나옹이다. 잔디메일이란 걸 주었거든. 가질래. 아, 아, 나 마크에선 이메일 안 한다. <웃음> 덤벼 코끼리. 이 녀석 코가 손인 것 같다. 코리 갑인데. <웃음> 근데 코가 손님이면 뭐해? 으앙 알통문이다. 코로는 물공격을 못 막는다. 야알통문기술이뭐 있더라 근육몬 기술들 막 죽음에 뭐뭐 뭐 있지 않나 막. 지옥에 막히다 <웃음> 지옥에 막히는게 좋던데 나야 <웃음> 나는 왜5 0짜리가안 뜨지 잠깐만 저저벽 위에 트레이너다 베몇이야 잠깐만 내가 갈수 없는 데 있어가지고 <웃음> 스카이 블러에라 오 오백 열매다. 열매 응. 만다. 응. 혹시, 야, 야, 야 이거, 17레벨이다. 야, 이건 뭐냐, 미, 민규, 이건 뭐야? <웃음> 저 위에 어? 있는 열매 한번 따봐. 야. 날아갔다 저기... 올게. 어, 야, 니네 찌로우쿠 키울 생각 있나? 어, 뭐야, 야, 위에 열매가 아니고 코터스다. <웃음> 야, 여기, 마기라스 있다. <웃음> 게다가 이루치다. 이래 레벨 몇인지 한 번만 보자. 야, 63이다. 못 이긴다. 야, 그꼬마돌인데 마기라스가 아니라? 아 여기 있다. 아. 내, 내가, 내가 지금 타입 깨고 있는데 못 이긴다. 이거 절대로. 63인데 잡을 수 있나니? 내가 한번싸 내가 한번 쏴볼게. 내가 불타입이 많아가지고. 나 물타야 만마세 마리 있다. 난동불이기 때문에. 일단 은비 안 되고. 어, 은비 안 된다. 얘도 안될것 같은데. 아, 안 와. 되고. 한비, 한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지 괴상한, 개선한... 아니다. 최면술걸 거다. 으악, 세다. 야, 몹시 지쳤다, 저거. 됐다, 이제 얘를 보낸다. 기회다. 물에 파동. 뭐, 잡으면 레전드인데. 잡자, 한 번. 아이구야 세다. 너무 아파서 못 잡는다. 마기라스 겁나 쎈데? 야, 이거 레벨이 63이다, 얘. 야, 나도, 나도 마기라스한테 도전할 걸. 볼 아, 나 보복, 아, 잘못 눌렀다. 나 보복 눌렀는데센 아, 기술이 있네. 야, 이거. 도와, 개... 도전이다. 마기라스. 엄청 쎄다, 야. 잠깐만. 기술 잘못 들고 왔다. 도망가. <웃음> 야 도망가. 잠깐만. 냉동빔을 풀목기기로 바꿔줘야 된다. 전용은 잡을 수 있나 내가? 전용은 은비로 잡지 않을까? 으 비번이 꺼져 개굴린자로 막이라서 도전 오케이 가분이 깨지고 다음 마릴리 얘로 많이 깎아야 되는데 좀 으악 <웃음> 중알이 어, 나도 야, 막 원컵 난다 애들 맞아 엄청 엄청 세다야전용뭘 잡아야 맞아. 되지 은비로못 잡는데 절대로 저, 비행이라가지고, 안 돼. 야, 야, 싸움 안, 싸움이 안 되는데, 이거. 졌다. <웃음> 일단, 마게라스 저거는 그냥 방치하자. 야, 전기타입 뭘로, 뭘로 패야 돼? 땅, 아니면은. 오케이, 그냥, 일단, 얘, 얘까지는 죽이자. 울 수가 없다. 바 위로 뭉내버린다. 제가 전용이. 저 머리카락 많은 전용은 전기 드래곤이아 진짜? 너무 응. 아픈데? 그래서 은비 바로 죽는다 잠깐만 봐봐 전기 뭐 드래곤이면 할만하다 나 내가 할만하다 너왜 손빵 때리냐 아 격투 타입 있으면 마그나스 그냥 잡는데야 격투가 없다 나도 없다 아무거 일단, 나 아무거나 눌러서 빨리 빼야겠다. 실품기다. 야. 덤벼라, 전룡. 얘는, 맞다, 이. 얘는 53이 있다. 나쁜 레벨을 하나 보고 있지. 오, 개굴린 자, 세 잠깐만. 가자, 나... 냉동빔넌전령을 혼내줬다. 어, 얼음 타입도 되나? 어, 얼음으로 전령을 혼내줬다. 아, 얼음 타입 기술도, 어떻 배워야겠네. 아 근데 얘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던데 자 력으로 응? 절대 용도밖에 없던데 뭐가 가요가 약 절대 용도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거 배울래도 70인가? 70인가 찍어야 80인가 찍어야 돼 일단 마기라스는 버려 결론 못 배움 <웃음> 일단 저거는 어못 잡아 나이 나비 나, 이나 나비나 잡을래 야 근육몰이다 뭐가 레벨을 했다니 혹시 찌르고 그 키울 생각 있나? 없다 1도 없다 일로와 레벨 49어 아, 수리동 보다 테르디오 쓰고 있나 근데 아니 박스, 박스에 초박 안. 분리수거 당했다. <웃음> 빨아쓰는 휴지도 안쓸 거다. 어, 근육문이다. 너 사망. 그 얘가 뭘 가르쳐주냐. 이상 번개성스러운 브라드, 릴렉스링, 섀도 단단지. 어섀도볼은비 <웃음> 호두 까먹는 거볼 사람? 야야 응? 야, 중환이 어? 패턴 데리고 와봐 온 폭탄 가르쳐준다 오 진짜? 어 맞아 잠깐만 야, 파란색 보석 14개 줄게 오케이 잠깐만 얘만 잡고 올게 호두만 까먹고 올게 계속 어. 까먹었다. 뭐야, 셸커 껍데기를 왜 줘? 어디, 어디로 가면 돼? TP 할까? TP 타봐. 오케이. 가까운 데 있긴 한데. 어, 뭐야. 어, 어, 내 이름 넣어야 되는데, 여기. t 3 9이 아크릴라. 어. 얘? 예? 말 걸면 음. 되나? 어, 말 걸어봐봐. 펜텀한테 온 폭탄을 가르쳐 주는 뭐, 뭘, 로 바꿀까? 보복 없애는 게 낫겠지? 응. 아, 고 또, 또, 뭔 기술이 있는지 몰래. 은비가 배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자원, 자원을 어디서 죽더라. 야, 얼다발은 괜찮나? 누구한테 배울 건데? 야, 은비는 배 배웠... 야, 이거 불베 기술도 있노. 어디, 보자. 아, 아, 그 찾았다, 사파이어. 잠깐만, 나 막, 그래, 그랬걸... 걸린다. 어, 그냥, 나도 걸린다. 누구 철 다섯 5개는... 아니, 기술상 뒤쪽으로 14개 걸어. 버려... 어디? 어, 어, 나 이미 배웠다, 왠지 몰라도. 응? 응? 뭐지? 잠깐만, 기술 볼게. 아, 안 배워졌네. <목소리> 응, 배웠다. 하고 흠? 철 다섯 개 야, 아이온 바라 야 되나? 뭐라고? 그치? 야, 철, 철개가 영어로 뭐더라? 아이언 바라야 되나? 인 것. 아, 인 것. 오케이. 일단 얘한테 얼음 이 기술을 하나 배워놔야 된다. 얼다 바람이라 배워두자. 아쿠아트. 원신 어, 필요 없다. 어 잠깐만 이 산사탕 10개 됐네 어느새 오케이 다 먹인다 어? 야 이거 얼마야? 얼다바람 야 철기 5개인데 왜 안되나? 왜안배워지지 이거? 엥? 야 이거 비용이 얼만지 봐봐 철기 5개아 니가 무슨 기술? 얼다바람 철기 아잠깐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이가 아 색깔이 약간 다르네. 젠장 <웃음> 사탕무 꺼져, 음? 철개 꺼져, 알루미늄 어디 갔어? 알루미늄 혹시 재료에 있나? 기타에 있다. 아, 기타. 아닌데? 응? 저거 도대체 뭔 아이템야? 알루미늄.. 아이고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조금 더 밝은 색깔이다. 알루미늄 아니라고 어. 많은데? 이건.. 알루미늄 아닌.. 아니, 니아딱이 아니, 색깔인데? 몰라. 야 잘... 실험해볼게. 하지. 안 되나? 어? 아이 자꾸 그럼 나 개끼 배울 거다. 엄마, 얼다 바람. 아니, 그, 잠깐만. 뭐 알루미늄 꺼내고 해볼게. 뭐지, 음. 저거는? 도대체 무슨. 해볼게. 응 먼저 섀도볼 섀도볼을 하고 섀도볼을 까먹고 얼다바람을 하면 되냐? 안되냐? 알루미늄 많다 알루미늄 그거 줘봐 아이템 내가 이상한 거 꺼냈을 수도 있다 이거다 아닌데 내, 내가 꺼낸 것처럼 칙칙한데 왜안 왜 보여지지? 나한테 못 배우게 하고. 펜텀한테 해봐. 펜텀 맞나? 아니, 가요가다. 가요가 가이오가 이섀도블못 배운다. 아니, 어, 얼다 바람, 어, 배웠다, 이제. 얼다 바람이, 어, 알루미늄 다섯 개거든. 어어. 어, 알루미늄 다섯 개. 맞다. 호두 까먹자. 야 이 게임으로 부수기로 부술 수 있나? 누구랑 싸우냐? 저거, 호두 까먹고 있다. 거북이. 아, 대본다. 호두 까먹었다. 오랭 열매 두 개. 야, 나 도구칸이 살살 다 차갔네. 어, 나도 그렇다. 누가 이상한 사탕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일단 얘 시끄러웠으니까, 너 제거다. 너이 녀석, 냉동비밀니 오케이. 와이 냉, 어른 탈 기술 그거 말고 또뭐 괜찮은 거뭐 있냐. 눈 사태 말고. 냉동 펀치랑. 아발란치. 아, 냉동 펀치. 아발란치 문사? 안 돼. 그거. 아발란치. 약. 어, 이, 그, 냉동 펀치랑 아발란치, 그, 둘 다, 그, 있더라. 기술 머신. 어, 고드름 떨구기랑. 아, 그래, 씨, 고드름 떨구기. 고드름 침도 괜찮았다. 약. 약. 해 아, 아, 그래, 냉동 펀치. 괜찮다. 아이, 나옹 이거 맨날 시비 건다. 두더리우 아, 근데 마을 진짜 왜 어디 있지? 그니까 러 마을이 너무 안 보인다. 이비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응. 마을 찾으면 말해줄게. 어? 나도 나도 같이 돌아 나도 좀 돌아다니고 있을게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좀제거하고어야 아, 근데 나오면 매, 맨날 12권이야 나오이라어 아보다 야 아보 아바 버치열매 개오랜만에 본다. 노후딩 <웃음> 갖고 싶은 사람 없어요. 윤기 <웃음> 갖고 싶었어. 그냥 머리 던 깨요. <웃음> 어디 가보지. 야, 근데 이거, 자꾸 내, 나, 나도 레벨업 생기, 올, 오르는데 왜 그런 거냐. 어? 나도 자꾸 레벨업 하는데. 아, 그, 마크 경험치도 같이 들어오더라. 응, 음. 와, 여기 레벨 46짜리 트레이너 잘었다 오. 근데 문제는 레벨 46뿔충이다 야, <웃음> 그..그럴수로 있는거 아닌가? 어 버터풀은 괜찮다 그래도 지난거라서 경험치 많이 준다 뿔충이네 어? 거의 있으나? 음 어, 미친 속 배운다 벌써? 어45야말 발견 아 맞다 돼? 이거 바뀌었다 야 6세대인가? 어디서 바뀌었던데 원래 신속 75에 배웠는데 <웃음> 75. 왜 45에 원시. 아무래도 문제된 그래? 거 같아. 어. 바뀐 거 같다. 아, 세비퍼 66. 아, 근데... 그래. 어, 65랩 짜리. 세비퍼 65랩이라고? 근데 뭐... 죽였다. 뭐야 그거 죽이니까 좀비 고기 준다 깼을 <웃음> 데 없는데 세미포 65경험치안주야 지난 안해 죽이면 뭐불축이 46보다 낫지 46. 야또돌격적이다 이번에도 말, 말 없나 말 찾는 게더힘 제일 힘들다 이거 아이 도롱충이 꺼져 이쪽에도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난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될까요? 돌산 오르고 크랙 그래, 뭐야? 사망. 어야 이거 뭐야? 이 노란색 광물 뭐야? 응? 여기 뭐 이상한 노란색 광물 있는데 한 번만 캐보자. 이렇게 어 곡괭이는 뭘 쓸까? 나는 크리스탈 곡괭이 쓸 것. <웃음> 뭐지? 천둥이 돌 조각 받았다 얻었다 잘했다 어, 비조프 49레벨 아 꼬마들 꺼져 나 얘랑 싸우고 싶다 일단, 포켓몬 센터는 찾은 것 같아. 걸고 아, 있어. 근데, 관장 없을 수도 있잖아. <웃음> 어, 말이 없어. 어, 이 녀석들, 관장해야겠다. 관장. 뭐라고? 잘못 뚫는 거. 아, 야, 그거, 그거 타자라 이제 우리 어느 정도 했으니까, 겜모로 그거 꺼내봐봐. 마하 자전거 꺼내봐봐. 오케이. 마하, 마하, 마하 자전거. 어, 이거 엄청 좋다. 많이 빠르다. 잠만나돈좀 벌고. 그 마하로 가니까. 이것들을 전부 돈으로 저장해야겠다, 내 몸속에. 회복약, 타라. 오. 오, 포인트업 하나 주었다. 좋아, 이제 자, 이제 얘5레벨면더 올리면 된다 됐다 오래된다. 마하 자전거 뿌릴게 나 있다, 있다 응 음. 마하 자전거인데 근데 중간에, 어? 여기 뭐 있는데? 기술상이 어? 얘는 뭘 팔까요? 어? 드래곤 크루 공간절단은 대체 왜 파는거야? <웃음> 어나 이거 갖고싶다 <웃음> 어? 나 벌레 먹음 하성한테 가르쳐야겠다 벌레 먹음 사파이어 4개 야, 드래곤 크루 별로 안좋지 않나? 괜찮다 영린 없을때 배티용으로 연속 음. 자르기를 없앴다 알루미늄 7개라고? 아침 햇살이 그거... 크리스탈 두개 아침 햇살? 기술 이름 아침 햇살 참 상큼해 보이 어이. 아침 햇살? 뭔데 이거 이씨 음료수다이거 기술 이름 아치, 아침 햇 아침 햇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아침의 맛응 당근 어? 갑자기? <웃음> 아, 벌레모금은 벌레 얼마냐? 아 파랑 벌레 대원생 4개네 아파요 4개 어? 야 공간절단 배우는데나? 야 안돼 펄기야 안돼 안 어? 펄기야 안돼 어? 아 진짜? 펄기야 <헐게야>, 전용계다 <웃음> 나나 드래곤타입 하나 있는데 도깨비 볼 괜찮나? 누구한테 아침. 가르치게? 아침에 쓸 필요 없어 아 그거 아안 아, 뭐 안? 가르치려 그냥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공간절단은 내가 배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기술 좋야 이거 내 핏이 어떠냐 자전거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하잖아, 야! 야! 야! 나도 탄다. 으잖아사 떨어진다. 난 자전거가 점프하는 건 처음 본다. 할 수도 있지. 야, 막 박아. 그랬거든. 야, 뭐야? 왜? 코로나 그거 한명 퇴원했네. 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근데, 두 명, 두명 초과 확진이네. 야한명 늘어났네? 그래서 18명. 어이씨. <웃음> 한명 태워버렸는데, 한명 늘어났어. 으악! 자, 계속... 이제, 설산으로 가볼까요? 예. 예. <웃음> 네, 설산에 불타입 광장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잠깐만. 어? 이름이, 름이 거북손 데스다. 레벨이 54-2. <웃음> 죽여, 이거. 거북손이라고 야. 속이는 발가락이 있네. 야! 너 죽어! 어, 나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웃음> 아 죽였다 <웃음> 야, 부정한 걸 죽여야 된다 너무 부정해가지고 죽였다 저거 나쁜 놈이와 여기 평지 찾았다 야 자전거 혐칠수 있냐? 당근이지 <웃음> 어, 당근이지 <웃음> 아혐못 친다 아깝다 까비 아 근데 우리 어, 진짜 야, 멀리 떠났다 어, 어... 아 그렇네 어 레벨 59 짜리 드레인어다어 야생 토기키스가나 저거 먹을래 탐난다 어토기키스 괜찮지 야 그거 뭐더라 그 이름 랜덤으로 나오는 거 그거 뭐더라 그 기술 어? 랜덤으로 나오는 거 이름 뭐더라 희망사항이었나 손가락 근데 여기 아 그거 너무 좋다 나 신망상은 두번째 턴에 피 채우는 거 음. 아토 게키스 키워볼까 음. 그것도 괜찮지 않나 로에스카프도 음. 있겠다 키워봐야겠다 음. 이 음. 녀석은 음. 겁쟁이 같은 아이다 은비 음. 음. 46레벨 에어슬레시 에어슬레시 에어 매지컬 샤인스 뭘 가지고 어 에어슬레시 있나 나이 기술 너무 좋다 특성은 하늘의 은총이라는 거고 와 롤토체스에서 이제 초밥집에서 뒤집게안 나온다 약뒤집게 퇴출당했다 초밥집에서 어 뭐야 야 은비 갑자기 지 마음대로 체력해 보겠는데 뭐야 무엇대로 아이템 뜯어 먹은 거야 이거 그건 상관없다 아 근데 잠자기 배우면 안돼 잠자기 구구다 어디 있을까 말? 말을 너무 찾고 싶은데 뭐야, 야 마을 뭐야. 대신 헤라크로스다 어, 덤벼 헤라크로스 어 치코리타 돌아다닌다 야생이 너왜 돌아다녀 너 포획 아개굴린자 레벨이 높으니까 애들 레벨이 높 아, 나, 나, 니네 옆에 좀 도와다니자. 아이, 애들 레벨 이 60이 넘는다, 뭐 어, 나, 그런 거, 마없다 59도 잡는데, 나. 59. 나 힘들다. 전설 아니라서. 59. 아, 야, 너 레벨이 54다. 뭐, 얘는 좀, 야. 바, 바로 잡아야 돼. 라 그러면... 크로스 잡으니까 <웃음> 코딱지 준다. 잠만 어, 개굴린자 한동안 <웃음> PC에 박아놔야겠는데? 왜? 얘 때문에. 음. 다른 애들 랩작이 안 된다. 다른 애들은 전부, 뭐지? 30몇 이러는데. 음. 개굴린자만 56이니 랩작이 안 된다. 아, 그래? 아,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웃음> 니 <웃음> 그거 망하지 끌고 와라, 그거. 야.. 안된다 그 망아지는 꺼낼 수 없어 야그 망아지도 50렙이다 생각해보는 아 맞네 나 이제 이제 은비 47레벨인데 대신 전설은 그거잖아 랩작이 드럽게 안되잖아 뭐 어때 그렇게까지 아예 안되는거는 또 안했다 어 얼만큼 된다 레벨 54는 보는 순간 즉시 죽여야 되나? 어 <웃음> 이상한 사탕이 없다면 바로 직결 처형이다 응. 어 그러네 난 남겨둬야겠다 얘 레벨 54 되면 큰일난다 키우고 있다면 바로 박스에 쳐박고 다시는 쓰게니개굴린자 쓸... <웃음> 네 56인데 어. 이상한 사탕 썼지 너 어떻게 알았지 <웃음> 아입 이미 탈출했다 이녀석 4배 18자의 콩두기가 시비를 걸었다 자 아, 토개키스 타고 다닐 수 있나? 응. 어탈수 있다 탈수 있지 그거 공중 날개하는데